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하스스톤 지금 카드들을 리뷰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 카드 리뷰한 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제가 이 지금 이 카드 평가한 거에 대한 소감 일단 오닉시아 의동지이 전체적인 카드 밸류 어떻게 됐죠 지금? 님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전체적인 카드 밸류 지금까지 나온 확장팩들에 비해서 누가 봐도 약하지 않나요? 계약해요 누가 봐도 작년 올해 카드들보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라고 하는 건 2020부터 2021입니다 카드들보다 약해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반응이 어때요? 막돌갤 같은 커뮤니티 반응 어때 카스 스톤 진짜 망했다 팩 이따위로 내면 누가 게임하냐 메타 하나도 안 변할 것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하스스톤 시즌 37,642 3호 망함 선언 망함 선언이 됐는데 아무튼 지금 이 미니팩이 다들 너무 약해서 망했다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의견이 완전 정반대야 저는 미니팩이 약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인터뷰를 하나 미리 보고 가도록 하죠 어떤 인터뷰를 볼 거냐면 지금 하스스톤에서 카드 디자인을 맡고 있는 이제 과거의 이제 해설이나뭐 이런 걸 했었던 호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이제 하스송 개발진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이걸로는 원턴 킬 덱을 못 잡는다는 의견이 많다 근데 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 거야 앞으로는 원턴 킬 덱들의 파워를 줄이는 패치를 계속해서 할 거다 그런 이제 답변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4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확장팩이 나올 때는 핵심 덱도 전부 변하죠 핵심 카드가 로테이션이 되면서 지금 현재 핵심 카드들이 다 야생가고 새로운 핵심 카드가 들어와 그러고 4월 확장팩이 나오고 2020년도 모든 카드들이 다 야생가죠. 그러니까 4월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핵심 카드가 야생가요. 그리고 모든 2020년도 카드가 야생가요. 그리고 2022년 4월 확팩이 추가돼요. 그리고 새로운 핵심 카드가 추가돼요. 이런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대격변이 일어나 4월에. 대략 한 300장 정도가 야생가고 대략 한 200장 정도가 추가돼. 메타 대격변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번 4월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코라라는 개발진이 하는 말은 뭐냐면 4월에 더욱 필드 중심 하스손을 만들겠다 그걸 고려하면서 이번 오닉시아의 둥지를 준비했다라는 거야 올해 원턴 킬 덱이 너무 많았던 거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덱들도 밀어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닉시아 팩은 애초에 그걸 염두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인터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까지 하스손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17년부터 갈까요? 2017년도 첫 번째 확팩이 뭐였죠? 운고로 그 다음 뭐였죠? 어랑기, 그 다음이 코볼트였죠 2018년이 어땠죠? 첫번째가 마녀숲, 그 다음이 폭신만만, 그 다음이 라스타칸이었어요 2019년은 어땠냐? 어반 그 다음이 울둠, 그 다음이 용강 이거 뭐냐? 왜이 17년도는 다 3글자고 18년도는 4글자고, 19년도는 2글자냐? 이런 우연이? 2020년도엔 어땠어요? 아웃랜드, 스칼로맨스 다크문이 있었죠? 2021년은 어땠는데? 불모의 땅, 토민드 알터렉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총 15개 의 확장팩이 있었는데, 봐봐요 지금까지 고평가 받았던 확장팩들은 다 언제인 줄 알아요? 이 확장팩 재밌었다라고 하는 확장팩 다 언제야? 죄다 4월이야. 운고로 마녀수, 머반 아웃레드, 불모의 땅. 항상 4월 확장팩이 재밌다는 평가 많았어. 항상 지금 재미없다는 소리 들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항상 12월이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핫스톤 스 먼저 알아야 돼. 이핫스스톤이란 게임은 사람들이 사기 칠수록 재밌어 라고 말하지만, 실은 사기 당하면 더 불쾌해. 사기 칠수록 재밌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기 당하면 되게 불쾌한다고. 해 그래서 원턴킬이나 컨트롤러가 같... 덱들이 너무 득세하면 사람들이 우수수 접어버려 그리고 어그로나 미드레인지 땀내나는 메타가 오면 다들 좋아해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하스스톤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센 카드를 내면 돼안 돼? 하스스톤은 사실 센 카드를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센 카드를 내면 낼수록 뭐가 득세합니까? 강한 카드가 나오는 그러니까 평균 카드 밸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원턴킬과 컨트롤 메타가 와 평균 카드 밸류가 낮아지면 어떻게 그럼 이제 어그로 미드레인지 메타가 온다고 그럼 어떻게 하야 되겠어요? 평균 카드 메타 적절하게 유지해야 돼 물론 너무 약해져서도 안 되겠지 너무 약해져도 그건 그거대로 안 좋아 너무 약했던 때가 예를 들어 불모의 땅 같은 때가 있죠 적당한 밸류 한에서 너무 세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보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하스스톤이 망했다고 평가받는 연도가 언제죠? 2018년이에요 2018년이 대표적으로 하스스톤이 망했다는 라 소리를 듣는 연도예요 마녀손, 폭신만만, 라스타칸 이때가 최악의 연도라고 불렸었고 이때가 진짜 새로운 하스스톤의 신지평 다시 하스스톤 이때 복 다 라는 말이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였어요? 2020년도였어 아웃랜드 스칼로맨스 다크문 이두 때는 도대체 뭐가 달랐느냐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2018년도에는 욕을 오지게 먹었고 2020년도에는 왜 호평이었는지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보세요 온고로 어랑기 코볼트 2018년을 보기 전에 2017년을 봐야 돼 왜냐면 2018년 메타는 2017년 카드도 있어요 하스스톤은 2년 주기로 카드가 야생가기 때문에 2018년 년에는 1718 카드를 쓰게 돼 있고 2019년에는 1819 카드를 쓰게 돼 있어. 그런 의미에서 올해 2022년도에는 어떤 카드를 쓰게 돼요? 2122 카드를 쓰게 돼. 하스스톤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018년도를 알려면 2017년을 먼저 봐야 돼. 2017년 운고로 어랑기 코볼트 어땠어요? 카드들의 평균 밸류가 막 10점짜리, 11점짜리, 12점짜리 확장팩이었잖아. 평균 밸류가 그냥 미쳐 날뛰었어요. 막 미쳐 날뛰는 확장팩이 됐어, 그냥. 그러다가 마녀숲이 어땠어요? 그거에 맞춰서 내야 돼 블리자드가 이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게 카드가 이전 확장팩도 셌으니까 계속 우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 계속해서 카드 밸류는 우상향해야 된다 계속해서 카드는 점점점점점점점점 강한 카드를 내야 된다 이제 밸류가 낮아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마녀숲 몇 점짜리로 냈어요? 13점짜리로 냈어 마녀숲에서 밸류가 그냥, 그냥 하늘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스톤 망했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마녀숲 때 너무 많. 말도 안되게 메타가 세서 홀수 짝수 막 이런 그 말도 안되는 막 퀘스트 도적에 그냥 말그대로 메타가 그냥 후루룩 해버려요 그때 당시에 너무 세서 그러면서 폭신만만때분리자다가 어떻게 냈냐 8점짜리 확팩을 내버려요 라스스타칸때 어떻게 했냐 7점짜리 확팩을 내버려 요 그러면서 어반 때 평범하게 한 9점 정도 확팩을 내면서 마녀숲 홀짝을 야생보내고 마녀숲을 8에서 9점짜리로 조정을 하면서 다시 어반에서 밸런스가 맞기 시작해요 울둠도 평범하게 내고 용강 평범하게 됐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녀소 폭신만만 나스타카에 몇몇 카드는 너무 셌어.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좀낮아졌더라도 아직 카드 한 장으로 다 해먹는 기조는 고치지 못했어요. 어반 울둠 용강 때도 그러다가 2020년이 오고 아웃랜드에서 첫 번째 확장팩이 나오면서 2018년도에 적팩카드까지 전부 야생을 가고 나니까 드디어 아웃랜드 때 게임이 좀 재밌어졌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2019년도에 평범하게 됐기 때문에 2 0에 2019년도에 하스스톤 카드를 평범하게 내면서 억지로 밸류를 낮춰놨기 때문에 2017 2018년에 싸지를 놓은 똥을 드디어 치웠기 때문에 2020년에 드디어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거야 물론 아웃랜드 초반에 첫날 악산이 뭐니 했지만 최대한 억제했어 하루만에 패치하는 이때 아웃랜드 때 블리자드가 패치를 진짜 많이 했죠 하루만에 핫픽스하고 일주일 만에 패치하고 일주일 만에 패치하고 이러면서 최대한 카드 밸류를 억누르려고 노력했어요 개발진이 그런 이 카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 끝에 아웃랜드까지 괜찮았어 평범한 밸류 안에서 만족하는 땀내 나는 메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스칼로맨스 다크몬 때 어떻게 됐냐 이 새끼들이 갑자기 까먹은 거야 이 친구들이 갑자기 다 까먹어 자 스칼로맨스 14점짜리 확장팩 들어갑니다잉 이러면서 14점으로 내고 자 다크몬 15점짜리 확장팩 들어갑니다잉 이러면서 다크몬이랑 스칼로맨스에서 그냥 폭발을 해버렸죠 이두 개가 말도 안 되게 세게 나왔어 자 지금부터... 원턴킬 들어갑니다잉 이러면서 그냥 말도 안 되게 센 확장팩들이 나왔지 그러면서 2021년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어요 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 스톰인드에서 특히 심해졌어요 불모의 땅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됐어 왜냐 불모의 땅은 4월 확팩이고 불모의 땅은 카드풀이 아직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칼로맨스랑 다크문 카드가 아무리 세도 좀 억제가 됐단 말이야 근데 스톰인드 때 어떻게 했죠? 스톰인드 때 퀘스트 추가하면서 그냥 원턴킬이 그냥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갔죠 스톰인드에서 퀘스트 스트 라인을 추가하면서. 그리고 알터렉에서뭐 추가했죠? 영웅 변신 카드 추가했죠. 이 두개로 그냥 걷잡을 수가 없어졌어요. 2017년 때 쌓아놨던 똥만큼 큰 똥을 다시 싸버린거야. 물이 이미 엎질러져버린거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제부터라도 카드 약하게 내면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2022년에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1년에 세게 낸것 너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마녀소 카드 야생 보낸거 기억나죠? 홀짝을 긴급 야생 보냈잖아. 그런 것처럼 퀘스트랑 영웅 변신 카드 꾸준히 계속 넣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상식적으로 카드 내야 돼 지금 저는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막 돌겔 같은 커뮤니티에서 오닉시아의 둥지 하스스톤 팩 이따위로 내면 누가 게임하냐 너무 약하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 카드 별로 안 약해요 지금 이 서른다섯 장의 카드 그냥 평범해 절대 약하지 않아 카드 진짜 세요 이것도 평균 점수 최소 한 8, 구점은 되는 미니팩이에요 평균 점수 8, 구점은 되는 미니팩인데 왜 약해 보이냐고 스칼로맨스가 14점짜리고 다크문이 15점짜리 팩이었으니까 그래서 약해보이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밸런스를 맞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미니팩 약하게 낸거 굉장히 저는 칭찬한다. 그리고 블리자드가 인터뷰에서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턴킬 카드, 말이 안 되는 카드 너프하겠다. 저는 이런 인터뷰를 한 것만으로도 블리자드가 성장했다고 생각해. 물론 블리자드가 애초에 스칼로맨스랑 다크문에서센 카드를 안 냈으면 돼. 그건... 그건 팩트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미 온천수가 뚫려버렸어 주먹 하나를 구멍에다가 넣는 정도로는 온천수가 안 멈춘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패치하면서 카드들을 약하게 내겠다라고 공표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앞으로도 약하게 내야 된다 그리고 이번 팩 어떻게 생각한다? 별로 안 약하다 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적절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올해 4월에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번 미니팩에 대한 생각은 이번 오닉샤의 둥지 카드만 적절하게 내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호라가 직접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년 4월 나오기 전까지 지금 문제 있는 카드들 미리 미리 미리 계속 너프해야 돼요 그것까지 수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스선의 미래를 위해서 오닉시아의 둥지 카드 세트를 봤을 때 사람들이 약해 보인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채팅창에서 이제 현재 하스스톤을 굉장히 열심히 즐기고 계신 정규전의 수호자 지금 태상 선수 태상 형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퀘스트 영웅 교체 원턴킬 싹다 넣고 조져야 된다고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밸류의 카드팩 내면서 이미 나온 똥들을 치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스스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오닉시아의 둥지 카드 적절하게 된거 블리자드 칭찬합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은 거에 대해서 이 기조만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닉샤의 둥지 리뷰의 레니아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차피 4월에 확팩 나오면 어둠당으로 튈 예정이라 그러시는데 죄송한데 어둠당 9.2는 2월 말에 나와요 앞으로 10일 뒤에 나옵니다 확장팩 확팩 나올 때쯤이면 이미 어둠당 다 즐긴 이유입니다